어휴 지난번 가이오가로 새롭게 태어난 저휴지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안가봤던데를 한번 탐험을 해보죠 스위콘 엔테이 여기 그러면 2세대전설 근처에 한개더 있을 텐데 따로 봐 완전 따로마 한번 가보자 세레비 잊고 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리죠? 오 여기는 뭐 과거시대의 폭...적인가 보네요 이거는 거북왕이잖아 거북왕도 뭐레이드에서 잡는 건가? 여기는... 와 뜨거워! 야나 어떻게 나가 여기 야 어떻게 나가! 야 이거 들치가 너무 커서 잘안 보여 아 그냥 리자몽으로 다녀야 되나 이거? 리자몽 있고 그럼 안쪽에는 또 이상의 꽃도 있겠는데? 아나 어, 짜증나려고 해 저기서 조심스럽게 점프 여기서 조심스럽게 점프 아! 아니 아 이거 덩치가 약간 감이 안와얘 됐다 됐다 됐다 아 탈출 아. 아, 여기 있으려나? 음 어? 포켓몬 발견 비명 꼬리? 이거 뭐야? 프링이랑 뭐 조르아크랑 합쳐진 거 아니야 저런 포켓몬 있었어? 신기하게 생겼네 울트라 비스트. 어, 페로코체는 또 여기 왜 있냐? 저번에 봤을 때는 종이 신도 하나 있었고요. 아니 정작 근데 거기 그 저기가 없네. 나좀 돌려보내줄래? 미안한데. 와! <웃음> 당황스럽네요.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나 이거 언제 얻었어? 지우 개굴린자는 좀못 참겠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엄청난 거본거 같은데. 저저저 저, 저 녀석이 왜 여기 있어? 미며어 여기 그로켓단 그러면 실험 장소였어? 오케이 여기 일단 폴리곤 먹어주고요. 이걸 찾는 사람 있다면 이걸 가져가. 야야 야, 야 가리지 마봐. 각종 실험 중이었던 포켓몬들이 탈출을 했나 모양했 모양이네요. 예. 야 그렇다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원시가이오가 됐어. 야 나도 나도 원시가이오가. 와 멋있다 원지가요가자 그러면 뮤치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오와 어,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렇다면 뇌제 주아어팍팍팍팍팍난 뇌제 어 피했어 얘, 얘는 무빙 좀 치는데요 아니 가요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좀 약간 멍청했는데 1 세대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어 난이도가 살짝 있네요 일단 무빙을 치면서 계속 피해줍시다 아이스비 내제랑 주력으로 해가지고 뮤츠 키워봅시다 왜, 왜? 왜? 왜? 체력이 한 번에 아! 맨들건 우리 휴제몬밖에 없어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메가지나도 있던데 어, 메가지나는 어디, 어디서 얻는 거지? 오케이! 레벨 88짜리로 다시 왔어요 이번엔 조금 다르겠지 아아아아아 어어 어, 어, 어, 왜안 움직여 데미지가 약간 애매한데 괜찮아요 이번에는 살짝살짝씩 무빙치면서 최대한 피관리하면서 해볼게요 아저 파란색 날리는게 아, 아파 저섀도볼인가 그건가봐 내가 바로 키워줄게 아주 멋있게 키워줄게 너 블라스트번! 아 블라스트번은 쓰고나면 이거 그 저기 페널티가 있나보네 야 블라스트번은 막타용으로 쳐야겠다 그러면 이거 좀 되게 위험하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 깡냐 피 블라스트번! 아야 양날의 검이다 블라스트번은 자, 이번에 이제 섀도우볼 올 텐데. 이거 피해야 됩니다. 어? 패턴이 이제 보이네. 어, 이거 다음에 이제 섀도우볼이다. 어? 패턴 일정하지가 않네, 이거? 생각보다? 아니, 이거 리자모 레벨이 89인데도 이렇게 생각보다 약해. 정신 차려. 물약 하나 더 먹어. 물약. 자, 이제 진짜 피 얼마 안 남았어. 계속 비비면서. 계속 돌려. 뱅글뱅글 돌면 이거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역시 전설 포켓몬인가? 아니 가이가는 금방 잡았는데. 아야, 아야, 아야, 아 야, 야, 야! 야, 관심하지 마, 관심하지 마. 거의 다 왔어, 진짜. 집중해,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 짝짝야 어, 이거 이제 체력이 빠지니까 이제 점점 빨리 쏘는데 이거? 아! 이 에이... 다! 어! 어! 어, 어, 어, 어 스지야 쓰지 마. 너무 위험해. <웃음> 음, 음, 음, 점점 빨라집니다. 계속 빨라지네요.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이거 피하면서 써야 된다. 어, 배턴 빨라진 거 봐. 막스잖아 기술. 이 블라스 버은 마무리용으로 쓸게요. 마지막에. 막타로. 한100 아래로 만들면은 마무리 되겠는데? 가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블라스터 버 어? 어? 어? 어? 어? 아이 아, 마무리가 안 됐어, 이게? 아, 씨. 어? 어? 아나 비도 없단 말이야 이제 아,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아아아한 대만 맞으면 간다 이게 진짜 음음아 이거 아, 어떻게, 어떻게 하냐 이거 아 붙지를 못하겠어 이제 뭐 빨리 날려가지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그 그래. 이렇게 천천히 깎아 천천히 깎아 십오 십오 십오 진짜 한방 진짜 한방아로로로로 들고 뻗어 가지 와나이나 이거, 나 이거 저서분 진짜 울었다. 거의 백랩 됐는데 뮤츠 잡고 나니까 엄청난 걸. 보니까백렙되면은 그러니까 이로치로 변할 수 있다고 본것 같거든요. 흑자몽 가기잖아. 흑자몽은 못 참지. 저기요 저 이로치로 좀 진행시켜 주세요. 빛나는 퀘스트 차맨더 샤이니 차맨더 퀘스트 완료. 그렇지. 빛나는 따단. 이게 이제 흑자몽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거 나중에 보고 일단 핵 고생 개고생 끝에 얻은 뮤츠. 와! 뭐야? 어쨌 때는 잘 생겼었는데 내가 뮤츠가 되었다. 문 떨어져 가지고 아예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가자! 여긴 어디요? 일단은 여기 정상이 있거든요. 궁금하네. 야, 이거 야, 네크로즈만 아니냐? 아니 루나라나 그 솔가레오 구애가 진화시켜가지고 얘랑 합치시키면은 울트라 레크로즈마로 진화 가능하잖아 아니 저 멀리 보니까 저 위에 레코자도있고요 레이시라무랑 제크로무까지 어 이거 빨리 레벨업해서 쟤네들 잡으러 가야될것 같은데 우선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전설 중 하나인 엔테이 얘한테 한번 실험 한번 해보자 1세대 vs 2세대, 보여주자고. 안타이, 왔어요. 에라이, 사이코, 컷. 오, 어, 야, 뭐, 뭐, 핵 떨어지는데? 아, 씨. 어라, 스피어. 아, 안 맞았어. 사이코, 컷. 사이코, 컷. 아야야야야야야야 많이 아픈데? 회복! 회복! 맛있다! <웃음> 오! 이러면, 하루 종일 더 싸울 수 있어. 피가 좀잘 달았, 달았다 싶으면은, 그냥. 회복 누르면 돼 오라스빌 야 뮤츠가 사기긴 하나 진짜 오라트 피어맛좀 봐라 아, 오, 오. 아니 이 뮤츠 들고서도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돼? 마지막 마터 오라스빌 어. 포켓몬의 삶 쉽지 않네요 아, 이게 뭐야? 이제 뭐 거다이맥스 와 이거 어떻게 얻어? 아니 휴자몽도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멋있는 놈으로 진화해야 되는데 대박이다 이건 다 부술 기술인데 어, 갑자기 내 뮤츠가 이 초라해지는 이 느낌 뭡니까? 상암이 우리 흑자몽이나 좀 봅시다 얘들아 막 싸우고 그러면 안돼켓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나는 나의 몸좀봐 얘들아 너희 같은 일반 포켓몬이랑 출신이 다르단다 나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야 이게 그 흑자몽이구나 보시네. 보기에 메가진화, 이로치 메가흑자몽. 자, 오늘도 아주 즐거운 포켓몬 라이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코스 먹은가? 얘 루나로 진화시켜서 울트라 데크로좀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휴바